사가 디모데가 실루아노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위로의 말씀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가 편지글을 쓰면서 교회를 생각한 것입니다. 너희를 생각하니 참으로 너희의 수고가 크구나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수고를 하고 있구나 하고 기억을 떠올린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 인내가 있구나 참는 것이 있구나 믿음 생활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너희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큰 어려움을 잘 참고 있구나 하고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도가 전하는 이 위로가 오늘 우리 섬냥교회의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옹독해드리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완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완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의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내 네,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내 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완성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시험을 완성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악한 자가, 그 악한 자가 죄의 유혹을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두 가지 시험은 그러니까 누가 시험을 하느냐 따라서 누가 시험을 하냐에 따라서 선한 시험이 되고 또한 악한 시험이 됩니다. 악한 시험은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신자는 이 시험을 늘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신자가 삶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집니다. 신자는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가지 형태의 시험을 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문제는 오늘 우리 신자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만이 당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험은 그의 자녀들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신자는 당하는, 신자가 당하는 시험은 결코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간략히 요약해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수양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는 일로 요약됩니다. 1절에 보면, 은 본문 22장 1절에 보면 은그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첫 절에 앞장 21절, 21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백세의 이삭을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문제로 깊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는 일이 나옵니다. 21장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이 큰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블레셋 족속의 34절인데요. 21장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하고 마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22장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시험을 주신다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 도중에 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함께 하신다. 그 시험 가운데 든 신자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신자의 믿음을 올리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사랑하셔서 주시는 시험인데 마침내 그믿음의 신자가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시험을 거두십니다 우리 일상으로 말하면은 피할 길을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 받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내용을 본문으로 중심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참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매우 엄한 내용의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써서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겠다 줄곧 이렇게 말씀해 오셨고 또 그와 함께 붙여서 하신 말씀은 이제 내가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 이삭이 언약의 자녀가 되고 약속을 이루는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해오셨는데 2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에주신 말씀과는 좀 달라 보이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을 가까이 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그래서 21장 초두에서 보듯이 백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시구나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이상을 주셨구나 참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 10여 년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매우 다른 형태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절에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내 사랑하는 이삭이라고 하십니다. 더군다나 백사가 되어 낳은 자식이니 더욱 그럴만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지금처럼 계속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그동안 사랑해오던 아들 사랑을 중단할 것인지 마음으로 택해야 하는 큰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신자가 자기 전체를 드린다는 표시로 짐승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번제를 드리다 하셨으면 뭐 크게 시험까지 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해서 드리면 되니까. 문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를 향해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험을 감당하려고 순종의 길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나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데 특별한 사람일까요? 뭐 죄가 가까이 와도 쉽게 이기고 또 죄의 유혹을 받아도 좀처럼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일까요? 신약성경 한 곳에서 이 점과 관련해서 빛을 줍니다. 야고보서 5장1 7 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야구보는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생활을 안하면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게으르지 않고 깨워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죄인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꼭 필요한 것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두 가지 점을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와 동일하다. 그 점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아의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부지런한 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지만 엘리아만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엘리아도 보면 죄인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발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충성되고 깨어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그를 벗이다 친구다 할 만큼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거룩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처럼 야구부서가 말씀하는 엘리야의 경우처럼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도 약해질 수 있는 우리처럼 늘 육신이란, 육신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아브라함을 드러내놓고 질책을 책망을 하시지 않지만 이제 지금쯤이면 시험을 받는 이 때쯤이면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생활을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그리고 이삭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의 정도를 생각해 볼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시고 이대로 두면 이삭이 언약의 이삭이 되지 못할 수 있겠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시급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정말 끔찍한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내가 생각하는 이삭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사 그를 다시 올리려고 시험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정말 도저히 강당하기 어려운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의 믿음이 더욱 보배화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믿음이 더욱 보배화지도록, 보배로워지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용광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용광로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그또그또. 저는 어렸을 때그 주물공장, 거기서 살아서 좀 보았습니다. 이제 고철을 모아다가 뜨겁게 타는 그 아주 특수한 내화벽돌이라고 하는 특수한 흙으로 만든 큰이 아주 아주 큰항아리로보시면니다큰집 뭐 모양이라도 보셔도 되고 거기에 고철을 넣으면은 그 안에 철이 다 녹습니다. 천도 넘는 아주 뜨거운 불로. 열을 올려서 철을 녹입니다. 그러면 철에 붙었던 고철이니까 여러가지 뭐 이물질 철이 아닌거 그러니까 다 붙어있죠. 그걸 한 번에 다 넣으면 이제 다 녹아가지고 마지막에 철이 뭐, 뭐 순수한 철을 할수 있겠죠. 철이 샘물이 돼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훈련하실 때 이처럼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성경을 한두 곳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가운데쯤에 있죠 10편 잠언 17장 928조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927조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자를 시험하시는 것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자의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마음을 마치 도가니와 같은 곳에 넣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용광로와, 용광로와 같은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신자의 마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용광로와 같은 대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이삭을 대하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 엄청난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욕도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욕은 그 시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욕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신다 용광로와 같은 데 넣으셨다 그래서 마침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요번 주위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마치시니 끝이 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시험에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데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고 요분 믿었습니다. 시험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다 그러니까 때때로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 신자들을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높이 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잘못된 것 믿는다고 하지만 은 어느새 내 생각에 잠겨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의견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지 못하고 생활에 나갈 때, 그런 세간이 지속될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때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 각각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 중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으십니다. 생각을 붙으시고 지키십니다. 다 보십니다. 너무나 자세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에 부엘사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약한 80% 오늘로 말하면 은 서울에서 안성까지 거리 차가 없으니 차도 없는 때니까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이 거의 120세 전후 노구 흙 몸을 이끌고 가야하는 거리입니다. 사흘을 그렇게 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는데 그러면 이삭으로 언약의 대를 잇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마음 한구석에 질문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이다. 복된 우선이 될 것이다. 다른 아이가 아니라 꼭 이삭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삭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삭을 바치라 하시니까 다소 혼동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더다나큰 어려움이 갑자기 오고 또내 생각으로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지,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있겠다고 하는데도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렇게 신앙의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창세기 22장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표현이 안 나오죠.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하시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기록하는 히블리서 11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때, 이 시기에, 이 시간에 고민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어야 한다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삭을 바치면 이삭이 번제물이 되면 그러면 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바쳐야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이삭을 명령을 따라 바치더라도 이삭은 번제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로 살리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때 부활의 신앙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먼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라고 다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고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찍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삭이 번저물이 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9절에서는 저가 아브라함이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비를 주는 것인지 몰라요 소망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을, 부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정말 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이 시험을 이길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험이 여기서 멋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여기서 멎었, 멎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됐다. 이제 저기 수양이 있으니 가서 그걸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여기서 멋지 않고 계속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상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말씀이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에게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사흘길을 걷고 나서 사완들을 따로 두고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아마 이때 이삭에게 번제물을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한것 같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 이까?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답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답합니다.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8절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당하시게 될 고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고통을 개시하는 일이 될 거야 하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마지막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려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이제 믿음이 부활신앙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시험의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믿음이 회복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이 시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동반자 벗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시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고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동행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신약의 교회 시대에는 이제 아브라함은 성신에 충만한 자가 되었다. 성신에 충만한 자가 되었다고 하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곧 성신의 충만한 자로 회복해 하시려고 시험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이삭 사랑이 한갓 보통 부모의 상태에 머물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삭과 독립되게 이삭에게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이삭을 생각하는 위치에 다시금 올라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식 사랑에 대한 애착을 그대로 갈 것,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사건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결박 당하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신비 신비 신비가 까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은 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답을 할때 그동안 자신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해보니, 이제 혹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찢은 데만 한 스무 살 전후 됐죠? 지금 블레셋 지역에서 살고 있죠? 아브라함은, 아,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된다 했으니, 어, 이제 정성해서, 어,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루게 것이다. 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어, 그렇게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이삭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 이삭이 단순히 나의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언약의 자녀구나 언약의 원약의 뜻이 있는 자녀구나 아브라함은 아마 120세 전후됐으니까 더 이상 무슨 사명이라는 걸 생각을 혹시 못하게 되는지 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삭에 대한 자신의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위해서 칼을 잡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긴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칼을 붙잡은 채로 대답합니다 예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사자가 갈아서 되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 얘기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시험을 멈추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아노라 하는 말씀은 단순히 정보의 정보로 안다 는 것이 아니고 지내서 안다 같이 지내서 안다 확실하게 체험적인 지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셨습니다 물론 벌써 이삭을 결박할 때 아셨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위해서 이제 다시금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독자라도 뒤로하고 옆으로 하고 멀리할 아브라함을 아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하신 이 말씀은 분명하다 하고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서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더잘할수 있습니까? 22장 오늘 본문에 좀 지나서 18절에 말씀해 보면 은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믿음으로 마음에서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드렸다 하고 준행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기 시험을 통과한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이제 아끼아니하고 마음에 아끼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조심로 하나님을 만 모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시험을 주신 그 기간 동안에 지키시고 생각을 붙드시고 믿음을 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다 감당하도록 시험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완성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선 것을 보시고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시험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수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수양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수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고 그 수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험 받을 때에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여호와일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만사를 주장하시며 그 신자의 길을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긴박한 때는 긴박하게 부르시고 그 길을 주장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의 길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하실 때에 없는 길을 내어주시고 또 있던 길을 고쳐서 새 길이 되게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감당할, 만, 감당할 만한 분량이 얼마큼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려운 일이 시작할 때 어,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죠. 걱정이 앞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불량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불량을 하신다. 마치실 것이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 한 곳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호와 연애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다. 오르시다. 오르시다. 편협하거나 부족하거나 심지어 조금도 악의 요소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는 것에는 조금 도 악의 요소가 없다. 옳으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만한 때가 돼서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셔야 했고 시험이 필요했고 또 시험하셨고 또그 시험의 목적을 이루셨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신자의 마음도 괴롭게 하시고 인간관계도 괴롭게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여러가지 생활에 어려운 문제들 재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 이웃간의 문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생긴 건데 감당할 만해서, 감당할 만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괴로움이 옵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괴로움이, 그 결과가 나에게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그 일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괴로울 때 하나님께도 짐이 되는 일이 되니 에 그냥 가지 어려움 주지 말고 그냥 가지 믿음이 좀 떨어지면 어때 그냥 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신자의 어려움을 체울하시는데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체울하시는데 고난을 함께 하시는데 그 고난이 가죽되어도 성실하심으로 그래도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신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짐을 드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20세가 되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삭의 문제를 놓고 할 일이 있음을, 사명이 있음을 새롭게 인식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단순히 이삭이면 된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새기며 이삭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삭으로 된다 하는 생각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사랑 안에 있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만을 사랑함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형제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에 답을 내지 못하는 늘 분명치 못한 생활을,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갖게 하시는가? 답을 얻지 못하고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어요. 40년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답을 내지 못하여 시험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쳐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불분명한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닙니다. 오늘 신약의 신자들도 늘 이러한 시험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오는 어려움 고난 이런 시험이 있지만 또한 주님께서는 성신으로 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신 안에 있어라. 성신을 조차 행하라.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성신 안에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신 안에서 늘 자신을 살피는 신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합니다. 내가 성신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신자를 때때로 그 사랑으로 시험하십니다. 때때로 특별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중에 늘 특별히 시험하시는 그 시험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 신자를 사랑하심으로 그 고통을 한동안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한 성신 안에서 우리를 늘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자는 시험에서 벗어나 시험을 마치고 성신에 충만한 가운데 행하면 주님께서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더욱 온전히 하시려고 더욱 복되게 하시려고 때때로 큰 시험,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시작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를 마침내 그 고난에서 나오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시험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꼭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완성해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실련과 시험을 함께 해주십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함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시며 피할 길을 내어주셨듯이 우리의 시험을 완성해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약해져서 우리도 모르게 약해져서 하나님의 시험이 필요하게 될때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사람한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드리겠습니다.